X 학하기 Y의 N승이라고 하면, 음. 이거를, 그 뭐지? 정리할 때, 네. 할수 있는 게, 어, 이러 예를 들어, 음. X 플러스 Y의 음. 제곱을 보면, 음.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 되잖아요. 네. 이걸 이제 문자로 해보면, 그, 이 앞에가 두개 중에 0개를 선택한 걸로 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, 똑같은 저에서 n c 0의 X의 N1, 플러스 n c 1의 x 1, 2, 3, 이 5, 6, 10, 11, 12, 13, 14, 2의 x 1 2 1 3 8 29, 20, 21, 22, 2이 그, 알아낼 때 쉽게 하기 위해서.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, 막, x 플러스 y 의 16제곱인데, <웃음> x 의 15제곱의 개수를, 뭐, 알아라, 뭐, 이럴 때 쉽게 해냥 하기 위해서. 어, 이항 개수는, 이거, n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, 이런 숫자를 말하는 건데, 이항 개수는 nc0부터, 이렇게 nc1, 이렇게 쭉 가다가, ncn까지. 이런 걸이항 개수라고. x, nc0부터, 더하기 nc1, 더하기 nc2, 뭐, 쭉 쭉쭉 해서 ncn까지. 더한 거를 음, 2의 n승이라고 정리해 그리고 그 nc0 빼기 nc1 음. 플러스 nc2 빼기 nc3 뭐 이렇게 해서 뚜뚜뚜 간단해. 마이너스 1의 n승의 ncn 이거는 2 n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. 네, 그러면 이제 음, 네, 그렇고 nc0 플러스 nc2 플러스 nc4 뭐 이렇게 뚜뚜뚜 그 다음에 n c S. 가지고 이거는 AC, AC, AC, AC, AC, AC, c 1 c AC, AC, AC, AC, n c 이 c AC, AC, a 이 AC, AC, AC, 이렇게 생긴 거에 X에다 1을 대입하면, 네. 그, 뭐지, 개수들만, 여기는 뒤에는 개수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? NC0, 그렇죠. NC1, 음, 이렇게 쭉쭉 더한 거. 네.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, 이에 N승이 돼서, NC1부터 n 뭐 c n 까지다 더한 게, 이에 N승이다. 이렇게 정해하고 2의 NC0 더하기, NC1, 아 NC2 더하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? 딱수들만. 그렇죠? 이 딱수들만 나오는데, 이거를 이제 2를 여기로 넘겨서 나눠주면, 위에 네. N-1 NC용 더하기, 네. NCE 더하기 이렇게 조금씩 딱져봐서 한게 이마는 음. 제이계라는거 하시고 음. 그럼 반대로 그 홀수인 것들도 더한 음. 것도 이 엠마는 제이계라고?